이게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듣는 거랑요 지금 저는 또 한번 해본 상태로 딱 듣는 거랑 에, 이게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진짜로요 그리고 어, 그때는 안 들어왔던 것들도 지금 막 들어오거든요 어, 해봤으니까 그리고 OBS가 굉장히 생소한 프로그램 진짜로 아 이게 평생 쳐다보그 듣도 보지도 못한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사실, 어려운 게 기본이 맞아요, 여러분. 쉬울 수가 없어요, 쉬울 수가. 그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면 결국에는 못 따라가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어, 열심히 해보셔라. 음,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해보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잖아.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OBS에서 OBS에서요 화면을 녹화하는 걸 했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조금 떨어져라. 예, 그리고 어, 또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노트북을 좀 높여라 위로. 그죠? 예, 정면으로 높였을 때랑 밑에서 내려봤을 때랑 각도가 많이 다르다, 그죠? 예, 그래서 높인 상 최대한 높여서 카메라 카메라가 있는 카메라가 내 눈에 위치와야 되잖아요 카메라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은 정면에서 깔끔하게 촬영이 된다라는 거죠. 예. 네. 그 개념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할 때, 광고를 할때 제가 여기 텍스트 있죠, 그죠? 글자, 네. 글자를 쓰는 방식도 설명드렸죠, 그죠? 네. 자, 글자를 글자를 자, 흰색으로 하는 게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텍스트에 더블 클릭, 딱닥눌러들어가보니까 자, 이거를 모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신 데로 따닥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편집하는 게 나오죠. 쉬워요, 여러분. 소스 목록을 또, 장면을 더블 클릭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소스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그 소스 목록보다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요.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를 편집하는 화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를 다, 어, 편집하는 화면이 나온다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글꼴 선택 보이세요, 글꼴? 네, 글꼴 선택을 클릭하면 지금은 이제 글꼴 말고 좀 굵은색 글꼴을 바꿀 수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굵은색 글꼴을 찾아가지고 조금 굵은 글꼴을 찾아볼게요. 쭉 가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글꼴 중에서 어, 훈민정음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 좀안 굽네? 어, 말고. 헤드라인체, 이런 거좀 굵죠, 그죠? 네. <웃음> 저런 다른 채들이 많은데,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채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 저만큼 차가좀 없을 거예요. 자, 헤드라인체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좀 굵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색깔 지정. 여기 색상, 현재 흰색이잖아요, 그죠? 현재 흰 색깔을 색깔 지정 가서, 그죠? 노란 색깔로 바꿔볼게요. 바꾸고 확인.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서 색깔이 바뀌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잘 띈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죠 네. 그잖아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여기 바를 누르 누르면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요 여러분 예, 이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예, 바를 내려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기 외곽선 보이세요 외곽선 네. 외곽선을 클릭해가지고 외곽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지정 해볼게요 검정색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외곽선 두께 있죠, 두께. 두께를 조금 키워줘, 이렇게. 그러면 얘가 좀 진해지죠, 진해지죠, 그죠? 글씨가, 그죠? 네. 네, 진해져서 확인 눌러보면 좀더이 눈에 잘 들어오죠, 그죠? 아까 좀, 근데 살짝 그래도 좀 모자라네요. 조금 더 진하게 가볼까요? 조금 더 진하게. 네. 폰트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폰트가 살짝 좀 얇은 걸 바꿔볼게요. 너무 두꺼운데 폰트가. 네, 그러면. 폰트를 조금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눈에 잘 들어오네 그죠? 글자 폰트도 이쁘지 않지만 어쨌든 스타일은 여러분들 여러 분 하다보면 원하는 스타일이 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눈에 어쨌든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것보잘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광고죠 광고죠 이미지 이미지 집어넣는 거죠 그죠 이미지 자 이미지는 똑같은 방식이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그죠 눌러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광고할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죠 확인 눌러가지고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죠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광고용 글씨 이미지가 좀 이쁜 게 다운로드해 가면 좀있으려나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쁜 이미지가. 음 어떻게, 좀 요런 거 해볼까요? 네. 좀 이쁘려나? 네. 나조선일 부동산. 그죠? 네.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예. 네. 잘 보이죠? 그죠? 안 보이시나? 그죠? 네.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들 하는 게, 이미지로 하는 게 훨씬 어쨌든 이쁘게 잘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쁜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미지 만드는 데 시간을 들리지 말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 요거, 한만 원이나 이만 원 주면요. 디자이너들이 엄청나게 이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어디냐면, 우리 어, 그렇죠. 크몽 그래서 그렇죠. 크몽 네. 여기서 네이버에서 크몽 하고 들어가면 크몽 교재도 있어요, 여러분. 네 교재도 있어요. 네, 크몽 하고 들어가면 자 여기 프리랜스 마켓 크몽이라고 나오지 보이세요?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 뭐래 봅까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거 해보 볼 유튜브 만약에 뭐 채널 아트 뭐 이런 거 해보면 검색해 보면요. 유튜브 채널아트 같은 거 이렇게 돈 주고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채널아트 만들어주는 2만원 막 적혀 있잖아요 가서 2만원 주고 채널아트 만들면서 위에 광고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냥 5천원 만원 주가하면 만들어 주거든요 예, 우리, 우리, 여기, 우리, 저기,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목사님 하셨 요, 요게 채널 아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주는데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이면 만들어준다고요. 디자이너들이. 그럼 이런 거 만들 때,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거 만들 때, 그, 오른쪽 상단에 들어갈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 이미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보통 한 5천 원만원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비싸요, 여러분. 물론 좋은 디자이너들은 좀 퀄리티 좋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너들은 좀 비싸게 받아요. 뭐한 5만원까지도 제가 받는 걸 봤는데 어 최근에 제가 거래하던 업체는 갑자기 15만원 올려서 제가 안 했거든요 너무 비싸게 받더라고요 이게 급이 커지면 은좀 비싸게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거를 내가 만드는 게 나을까요?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맡기는 예. 게 나아요, 여러분. 맡겨버리고, 예. <웃음> 그거 뭐 잠깐 만 원, 이만 원, 오만 원 써서 그죠? 한번 받으면 이쁘게 나오는데, 그걸 쓰는 게 낫지. 내가 그거 만든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광고들이 들어왔죠, 그죠? 네, 광고들.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웃음> 이 정도도 못 만들면 좀 그게 아니겠지, 그죠? 어쨌든요. 네. 시간만 들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이쁜 것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런 광고들을 집어넣고 녹화를 하게 되면 그대로 녹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런 거 아까, 거기, 우리, 참, 우리, 저기, 첫 시간 때 우리,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이미지를 미리 아까 제가 이상한 형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었죠. 자, 이미지를 이제 이런 형태 의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볼게요 투명한 이미지 그죠 예. 사이드가 나오는 이런 투명한 이미지 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쓰리를 예. 하게 되겠다 예. 만들어서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덮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자고 도 설명드렸죠 그죠 제가 그럼 이런 광고 광고 있잖아요 광고 광고를 잠깐만요 위로 끄집어 올리자 이게 순서대로 지정이 되는 거라서 보이세요 이렇게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지금 텍스트 위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텍스트를 위로 갖다 올리면 돼, 요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오면 이 텍스트는 위로 올라와, 이렇게. 보이세요? 이 순서를 교체하면되 레이어 개념을 이해하시면 쉬운데, 순서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순서를 조정하시면.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광고, 내가 원하는 광고를 한쪽에다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찍으면 훨씬 이쁘지 않나요? 밑에 넣는게 낫겠다 이거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으면 훨씬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꾸며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거죠 라 꾸며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들을 막 내가 만들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막혀요. 만 원, 이만 원 정도면 요즘에 디자이너들이요 이런 거 그냥 금방 만들어져 뚝딱. 대신에 만들어 줄때그 사람들한테 의뢰할 때 틀을 알려줘야죠.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안될거 아니에요. 그럼 샘플 하나 보내주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달라. 중간을 투명하게 해야지 내가 보일 테니까 그죠? 중간을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알아서 다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크목이라는 사이트가 엄청 좋은 데에요. 이거 이용하시면 엄청 좋아요 여러분 원래는 이제 그 조금 나쁘신 강사님들 얘기하면 안되는데 그분들 이제 대신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받은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맡겨 가지고 이제 중간 뛰기를 하는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간 뛰기를 하는데 제가 고민 해봤는데 강의하면서 그거 5천만원 원, 벌자고 하기도 참그런거예요그죠 그러니까 안하는게 나아요. 저같은 사람들도 굳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받죠. 그분들은 막 5만원씩 10만원씩 막 15만원씩 받아가면서 하는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제일 좋아요. 어, 그러니까 할때 하라고 주중에 주꼭 해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주부터 퀄리티가 달라진다. 영상의 퀄리티가 여러분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안하니까 계속 같은 상태로 반복되는거예요 그냥요. 안하니까요. 비용,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런 분들이 많으셔 이게 소스 목록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잔병 목록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거 두개 사라진 다음에 어딘지 못 찾아 <웃음> 미치는 거야 <거예요>, 완전 <웃음>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대라고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다 여기를 왜 손대서 떨어뜨린지 모르겠어요. <웃음> 자,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시 얘를 꾹 눌러서 밑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빌어 넣을 수 있어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사이에 집어 넣을 수있으니 집어 넣으시고, 혹시나, 혹시나 이 소스 목록 있죠? 소스 목록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전화가 오거든요. 소스 목록에, 자, 자, 장면 목록 찾으셨죠 소스 목록 누르세요. 그랬는데, 교수님 소스 목록이 없는데요, 막 이러시거든요. 예, 소스 목록이 없어요, 막 이러시 이러, 분들 계세요. 소스 목록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가면 없어. 친짜 어, 진짜 소스 목록 없는 거예요. 어딘가로 숨겨서 사라지고 없는 거야. <웃음> 그래서 저는 지우라고 지우는 방법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저는 지우는 방법 한 번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우는지 모르겠어. 요 어쨌든 잘 보세요. 여기 보기 메뉴 보시, 보기. 보기 네. 예, 가면 독이라는게 독. 네. 독에 가면 이렇게 체크박스 보이세요? 체크박스? 네, 네. 여기 지금 소스 먹는 거 체크가 없죠. 아, 예, 그죠? 빠졌죠, 그죠? 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소스 먹는 게딱 다시 들어와요. 아. 이해됐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찾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 네, 언더링이 아니고 또 마이크가 안 보인다는 분들도 계신데 음. 가끔 가다 보시면 이런 분들도 계시죠. 보이면 이렇게 해서 내려 이게. 아래쪽 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밑에 있죠 밑에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발을 있는 발을 내려보면 있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밑에 바로 왔다 갔다 차, 차, 찾아보시면 되세요 네자 그래서 요런 경우들 네 어, 저기 우리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인 말고도 많아요 그렇게 요청하시면 많다고 못 찾아서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네 웃을 필요도 없으시고 보면 다들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을거예요 분명히요 그래서 지금 질문도 못하고 막그랬을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그래도 질문 좀 하세요 그러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세요 근데 부끄러워 하실 필요는 없는거예요다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게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해서 자기가 맞춰 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도 볼륨 조절 할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죠, 그죠? 네. 가능하고, 지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얼, 장면 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네. 네. 여기서 좀 다른 걸 설명드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네. 그 맨날 지웠다가, 넣었다가, 지웠다가, 넣었다가, 귀찮잖아 이런 글씨도, 그죠? 네. 여기 우, 우측에 보시면, 여기 눈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눈? 네. 자, 이거, 이거를 눈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 지금 아래쪽에 보이세요? 네. 아래쪽에 지금 나사렛대학교 글씨가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죠 네. 이미지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죠 그죠 네. 자 껐다가 켰다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수 있다고 여러분 강의하다가 중간에 자막이 나와야 돼요 네.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자막을 미리 만들어 놔 그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하시다가 로마서 몇장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놔 설명하다가 뭐 누르는 거예요? 눈을 눈을 탁 누르는 순간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강요하다가 눈을 딱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중간에 자막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였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크로마키 효과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로마키 그죠 크로마키는 지금 보이는 여기 녹색 천 보이죠, 그죠? 예. 네. 이 녹색 천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지루 까는 것 때문에 막 사람 나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크로마키를 제일 잘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자, 보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크로마키를 가지고 비,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 카메라에 크로마키 적용하는 거죠? 그럼 카메라에 가야 될까요, 카메라. 그죠, 카메라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하면 뭐가 나온다? 필터라나 필터 네, 네. 보이세요? 네. 필터에서 요 효과 필터 오대 필터 두 종류가 있죠? 네. 효과 필터 플러스 버튼이에요 네. 다들 착각하시는 게또 질문이 엄청 오는 게 뭐냐 그러면 플러스 누르세요 그래도 크로마 키가 안 나와요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뭐눌러 이거 누르고 있어요 이거 이거 네, 네, 네. 저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는 뭐에 오디오 필터잖아요 오디오요 효과 필터는 지금 이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요거를 눌러야 효과 필터가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이 플러스 버튼을 쿡하고 누르면 누르면 크로마키가 나오죠. 이 클릭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이제 크로마키 적용된 거예요. 여기 지금 색깔이 녹색이죠. 여러분이 녹색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녹색말고도 청색도 되고 흰색도 되고 다 돼요 여러분. 색깔은 여기서 선택,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 이해되시겠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녹색을 적용시킬게요 녹색이 적용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녹색깔 크로마키 어, 이거를 딱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네, 그죠? 검정색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로 배경을 하나 깔아볼게요 이미지로 배경을 네. 어, 요걸 하나 깔아볼까요? 자, 요 이미지 배경 깔았죠, 그죠? 근데 지금 까득 찼죠, 왜? 이게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순서를 순서를 바꿔주면 되죠. 순서를 이미지를 제일 뒤로 보내버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 이미지가 지금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얼굴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굴을 풀로 채워서 이렇게 보는 거지. 얼굴 어떻게 해요? 얼굴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면 당연히 뒤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겠죠? 네. 아이고, 이거, 이거, 그건 그대로 두고. 네, 죄송합니다. 네. 비디오 캡처 장치를 제가 이렇게 줄이면 당연히 뒤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방법이 크로마키라고요. 어떻게? 얘를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 아니고 저희들이다 했잖아. 수업 때. 네, 그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목만, 목, 목만, 목만 나오게 할게 목만. 네, 목, 그죠? 그죠? 아주 특이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그죠? 예, 크로마키 효과를 저리하면 별로 안 웃긴가? 큰일 났네. 자, 이거 하면 엄청 웃길 거라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그죠? 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나오게죠 네. 이렇게? 네. 할수 있겠죠, 이렇게? 네. 네. 좀 쇼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웃기 웃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 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뒤에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투명하게 비춰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게 크로마키라고 크로마키요 네. 그러면 뒤에다가 배경을 우주를 깔거나 여러가지 배경을 깔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쁘게 나오겠죠 그죠?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녹색 천 하나만 사서 그냥 뒤에다 배경을 깔아 놓고 하면 정말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왜냐하면 이제 단색이 되면 단 색깔을 빼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흰색 옷, 검정색 옷, 갈색 옷은 봤는데 녹색 옷 입은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옷을 입었을 때 녹색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빠져버리잖아요 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투명하게 빠져버리니까 대부분 잘안 쓰는 색깔을 많이 쓰는데 그게 녹색을 제일 많이 쓴다고 녹색을요 그래서 녹색을 많이 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파란 색깔 있죠? 예, 파란 색깔도 많이 하고 흰색은 옷 곳곳에 흰색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뭐 꽝꽃 뚫린 것처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 색깔을 정할 때 보통 녹색이나 파란색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녹색이나 파란색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크로마키 이해되셨죠, 그죠? 네. 크로마키 이 얼굴만 가려버고 얼굴만 얼굴만 가리면 이렇게 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 뭐죠? 귀신처럼. <웃음> 그러니까 얼굴 기신, 뒤에다가 귀신 얼굴 그려놓고 그죠 그죠, 귀신 얼굴 그려놓고 이제 내 거기서 얼굴만 귀신처럼 막 나오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할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자. 그래서 장면 첫번째 장면 저 얼굴을 찍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인 틀을 알아봤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다고요 자 지금 얼굴을 찍는 장면을 찍었단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얼굴을 찍는 장면 근데 내가 찍다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한대더 생겼네 음, 카메라가 한대더 생겼네 그 별도의 카메라 여러분 이 카메라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면서 다른 장면을 보면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즉, 제가 이 강의장을 보면서, 이해되시겠어요? 이 강의장을 보면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내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 이해되시겠어요? 이고 이거. 네. 자. 자꾸 헷갈리니까, 얘를 이미지도 없애버릴게요. 자. 자, 나는 내, 내, 에이, 이런. 자꾸 헷갈리네. 자, 비디오 캡처 한 클릭하고요. 자. 나는 내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 놓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줄여 놓고 여러분들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카메라를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별도의 카메라가 짠 하고 나왔죠 그죠? 이, 여러분 이 카메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러니까 이게 빨리 선점에 들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하는 방법도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거를 끼워 이렇게요 연결하는 거예요 U.S.B.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카메라가 연결이 됐죠, 그죠? 됐죠? 그러면 이제 또뭘 설치한다고 이제 또 카메라, 그죠? 비디오 캡처 장치 를또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서 버튼 눌러 가지고 비디오 캡처 장치 있죠? 이번에는 비디오 캡처 장치 2를 하는 거예요. 2두 번째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보이세요? 나오죠, 그죠? 얘를 어떻게 해요? 자 기본 설정이 아니고 자 아까 우리 했죠 그죠? 기본 설정 기본 설정을 하면 사각형으로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어, 이렇게 하고 여기는 광고를 넣으면 되겠다 광고 그죠? 여기는 이런 광고, 광고 넣자 광고 어, 광고 이쁘고 괜찮네 이게 아니고 이 광고죠? 오 어, 괜찮네 그죠? 이런 이런 느낌도 괜찮다 그죠? 광고 아 어, 그죠? 여기는 광고를 다 채우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데 지금 어떻게 관객들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웃음> 네. 관객들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죠? 네. 관객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는 엄청 다양하게 응용들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에잇 하면 난 사라져야지. 사라져야죠 검정색으로. 선생님 들어오면 네. 이런 거는 지금 직접 노트북에연결할때 양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쓸때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하면서 저희가 뭐 휴대폰으로 한그 동영상을 네. 이제 그런 거분도쓸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자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네. 핸드폰에 찍은 동영상을 이쪽에서 그렇게 살수 있는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이 카메라 대신요, 이 카메라 지우게 제가요, 이 카메라 날려버리고 여기서 동영상 나오면 되잖아요. 네. 뭐요? 플러스 동영상 뭐예요? 미디어소스 네. 그죠? 네. 자 이거를 미디어소스를 가져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 동 유튜브에 이거, 핸드폰에 찍은 영상을 뭘로 갖고 와요? 샌드애니어로샌드애니어로 네. 영상을 가지고 와서 그 영상을 여기서 찾아보기 위해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 영상 뭐 이쁜거 하나 불러 볼까요? 아무거나 자 불러 왔어요 그죠? 네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이 들어왔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죠? 나는 뭐 하면 돼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영상이 나온 거 설명하면 되잖아요, 설명요. 네. <웃음> 그러니까 꼭풀 사이즈가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OBS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면 그 꾸미는 대로 녹화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내가 꾸미는 대로 녹화를 해주는 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 원하시면 꾸며서 하시면 된다, 꾸며서 하시면요. 이해되셨나요? 오, 저기, 최신형 사셨네. 우리 카메라, 그죠? 씨 저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사셨어요. 씨9 2 5 2 모델 같은데, 그죠? 네. 그, 요 카메라는 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연, 여러분들 연습용으로 드리려고 산 건데, 카메라가 안 됐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산 건데, 좋은 카메라는 아니에요. 이게, 그 카메라 하나, 한 2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어 야외에서는 야구, 어 아니면 실내에서 쓰실 땐 괜찮아요. 나, 나쁘지 않게 나와야겠요 <웃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늘려가지고 자 보세요. 풀 사이즈로 늘리고 어떻게 해요?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죠 비디오 캡처 장치를 제일 위로 올려가지고 내 얼굴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죠이 네. 순서를 조정하는 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앞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당연히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은 가려질수 밖에 없어요 근데 큰 놈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를 조정해서 나란히 놓으면 당연히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큰 놈이 앞에 다 가려버리면 당연히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앞으로 순서를 가지고 되면 그게 제일 앞에 나와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꾹 눌러서 순서를 조정하면 순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 순서에서 보이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귀찮으면 마음대로 여러분 꺼면 되죠, 눈. 우리 눈 기억나시나요, 눈, 그죠? 꺼면 되잖아요. 꺼면도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요 기능들만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 여러분 솔직히 어 솔직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찍을수있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해 되셨죠 그죠? 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자 이제 우리가 셋째 주 한거죠 셋째 주 그죠? 네. 세번째 주에 한 뭐? 화면 캡처하는거 화면 녹화하는거죠 지금까지 는뭐 했어요? 내 얼굴 보이는거 녹화한거잖아요 그죠? 내 얼굴을 보이는 화면을 녹화한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겠다는 컴퓨터 화면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거는 전혀 다른 장면인 거예요 그죠 카메라는 내가 이렇게 지금 들어온 카메라인데 컴퓨터 화면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녹화할 수 있죠 이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찍으면 돼요 자, 카메라를 어디, 투, 어디가, 분노, 투. 어 2가 어디가 붙나 어, 2를 켜고 자, 보세요 다 끄고, 툴을 켜고 이렇게 찍으면 더끄 되는데 이게 녹화하는 방법이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녹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녹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녹화하는 다른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새로운 장면을 만든다고요 새로운 장면요 자,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건 똑같은 거니까 새로운 요리를 그죠? 그 새로운 요리, 즉 지금까지 이제 된장국을 만들어서 장면 첫 번째에서는 그죠? 두번째 장면에서 뭘만드는거예요 콩나물국 만드는거니까 콩나물국 재료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새로운 장면에서 화면을 녹화 하겠어요 그 화면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디스플레이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스 목록에서 재료가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는 재료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이용하는 거라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짜라락 하고 이렇게 나오는게 우리가 확인이 됐죠 그죠 그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 되죠 그죠 그러면 이화면에 뭐냐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잘 보세요 화면을 녹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화면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만큼 이 화면을 이 화면을 녹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가요 이 OBS가 지금 보고 있는 이 OBS라는 이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 이 OBS라는 이 프로그램이 놀아주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거 이 화면을 녹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OBS 화면 안에 얘가 보이잖아요 지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녹화하기 위해서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OBS가 또 있네 그죠? 그 OBS 화면 안에 또 녹화한다는 화면이 또 있네 그 화면 안에 또 OBS가 또 있네 또 녹화한다는 화면이 또 있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저렇게 안 나오면 비정상이라고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제가 목이 터져라 이거 설명을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또질문 하시더라 저게 왜 나올까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매번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또요 자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렇게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웃음> 자, 여기 녹화 시작 버튼 보이죠? 녹화 시작 버튼 눌러서 녹화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녹화 시작 버튼 눌러가지고, 그죠? 녹화 시작 버튼 눌러서 어디로 가요? 내가 녹화하고 싶은 거, 우리, 찰념톡에 <웃음> 이 영상을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11분짜리 영상이네요. 어우 영상도 길어요. <웃음>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영상을 봤단 말이죠. 녹화 중단. 그럼 지금 이게 녹화가 됐잖아요 그죠? OBS는 그냥 어떤 화면이든 녹화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그대로 그냥 어떤 화면 녹화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에 누군가가 동영상 이제 교육 영상을 올렸을 때제 영상도 만약에 유튜브에 올려가잖아요 제걸 그대로 녹화하고 싶어 그럼 그냥 OBS 띄워놓고 녹화 시작 누르면 된다고 여러분 요 그럼 녹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녹화하고 싶어 그럼 녹화 중단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편리하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녹화된 걸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녹화된 게 동영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녹화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녹화했네요 그죠? 네. 한번 눌러가자 그죠? 녹화샷을 눌러서 어딜가요 내가 녹화하고 싶은 거 우리 촬영 쪽이 영화되어야지 녹화샷장 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앞뒤로 이제 OBS가 보이잖아요, 그죠? 앞뒤로 OBS가 보이니까 또 이걸 우리가 또 편집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단축키. 녹화 시작, 녹화 중단하는 단축키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죠? OBS 화면이 안 보이게 녹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카메라는 화면 녹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OBS가 안 보여. 그죠? 그, 그러니까 그냥, 녹화 시작 눌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맞잖아요? 근데, 화면은 틀리잖아요? 화면은 OBS 화면을 가지고 녹화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누른다고요? 단축키를 눌러서, 단축키를 눌러서, 그러니까, OBS가 안 보이게 녹화를 하자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우리가 설정에 가서, 그죠? 그러니까 볼게 설정에 가서, 그죠? 설정에 가서, 여기 단축키 보이세요? 눌러서, 여기서 녹화 시작, 녹화 중단을 뭘로 만들었어요? Alt, 0, Alt, 9으로 만들었죠, 그죠? Alt, 0 누르면 녹화 시작, Alt, 9 누르면 녹화 중단,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니까 러 이제, 그냥 이제, 여기서 보시면, Alt, 0 누르면 녹화 시작 바로 되고, 그죠? Alt, 9 누르면 녹화가 바로 끝나잖아요, 그죠? 내가 안 눌러도, 그죠? 그래서 키보드를 만든 거니까, 멀리 떨어져 키보드로 조작하자는 얘기, 키보드로. 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장면 전환을 똑같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맛보기처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띄웠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녹화하고 싶어요 그럼 뭐 누르면 된다고요 그냥? 알트? 제로? 그럼 지금부터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누르면 끝난다고 a 알트? 9 이해 되시나요? 네.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좋아요 모니터 하나 여기다 놓고 여기 OBS 보면서 이화면을 녹화하면 되거든요 두 개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버튼 딱 누르고 녹화시 누르고 내가 이렇게 촬영하고 하면 돼요 모니터 한 대도 있는 경우에는요 제가 그 포터블 모니터가 있는데 오늘 들고 오려고 하다 너무 무거워 가지고 못 들고 왔어요 저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주나 봐서는 포터블 모니터를 들고 있으면 들고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모니터 두개 연결하는 방법들을요 이것도 일종의 모니터 두개 연결인데 이거를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수업이 안돼 이걸 바꿔버리면 여러분들하고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바꿀 수 없는 상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듀얼 모니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듀얼 모니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녹화할 때내 OBS 화면 여기 띄워 놓고요 나는 이 화면만 녹화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먼저 뭐두 개를 쓰면은요. 두개 쓰면요. 그거는 나중, 일단 지금 말고요, 여러분. 그것도 설명하면 이제 오늘 열심히 고포했던게다 까먹어버려요. 그두 개의 문제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여러분. 갈게요. 네. 그래서, 어. 자. 그래서 녹화 시작하고 녹화 중단을 이제 해서 가보면, 제가 해보면은요. 지금 어떻게돼 녹화됐냐, 그러면. 자 깔끔하게 녹화됐죠. 깔끔하게. 그럼 지금부터 녹화되는 고있 거예요, 여러분. 그죠? 보이진 네. 않지만, 그죠? 그죠? 앞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했던 내용 그대로 녹화되니까 깔끔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겠죠? 어떤 거예요? 광고를 집어넣고 싶으면 또 글자 집어넣으면 되죠? 이미지 광고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이 이미지 광고 넣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내가 또 추가를 하게 되면 또 내가 맞는 입맛에 맞춰서 또 어떻게 돼요? 녹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해되셨나요? 이 개념까지를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부루, 그죠? 자막 제작하는 프로그램. 녹한 거을 지금 보이는 이 부루 있죠, 부루. 브루. 부루에서 이, 이 자막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러가지고, 그죠? 자막 제작하는 프로그램 불러서, 자,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보이나요, 여러분? 네,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들어가서요. 네. 자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게 들어가세요 여기 어, 지금 녹화한 걸 하나 불러 볼게요 녹화한 거를 부르면 자 여기서 한국어 보이죠 한국어죠 한국어로 확인 누르게 되면 이 녀석이 인식을 해 가지고 자막 처리를 해서 지금 내가 말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자막 처리 되더라 이 수정한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지난에 이제 우리가 3조차까지 했고요 4조차는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해서 멸치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인트로 만드는 거에서 인트로 인트로를 만들었고 멸치는 앱을 이용해서 썸네일 만드는 거 해드렸고 그죠 인트로와 썸네일 만드는 거 해드렸고 그걸 합쳐 가지고 영상 만드는 걸 해본 거예요 그거에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카카오TV에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올려봤는데 아 그날 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안나오신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조금만 좀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걸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보시면 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말한 게 그대로.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네. 저는, 저는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요. 이 녹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로봇이 어,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앞쪽으로 하는거랑 그죠 앞에서 보이는거랑 뒤쪽에서 보이는거를 하게 되면은 그죠 네, 이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죠 느낌이 좀 떨어져서 하는게 훨씬 안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녹화 하실때 그렇게 하시는게 좋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영상들을 제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거에 대해서 두개 영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릴거예요 아마 뭐 오늘 제가 웬만하면 편집 다 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멸치했죠? 멸치 했죠 기억나시나요 멸치? 네. 교재 볼게요 여러분 교재 자 교재 가보면 자, 교재를 가보시면은요 여러분 교재 가보면 여기에 어 여기 스마트폰 스마트폰 영상 편집 실습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293페이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네, 그럼 2 9 3페이지 가볼게요 여러분 네. 가보면 어, 여기 이제 멸치 293페이지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멸치라고 있어 보이세요 멸치 보이세요 여기 멸치 사용법이 지난주 우리 수업했던 거 그거 그대로 있거든요 8분짜리 영상이에요 8분짜리 우리 수업 때는 한 30분 했는데 혼자 찍으니까 8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8분짜리 영상이니까 요 영상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멸치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복습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 수업하는 게 여러분 기본적인 틀만 어느 정도 갖춰 놓으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시니까 천천히 따라 해 보시는 거예요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또 교재를 가서 우리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여기 OBS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 설정하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 그, 그 크로마키 촬영 방법에서 자동 자막 제작 있는 거 보이세요 요 내용이 또 교재 순서 다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해드린 내용 그대로 교재를 보고 천천히 또 따라 하시면 연습하시면 어 웬만한 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기본만 있는 거지 아까처럼 기술적인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다담아 담기 아니 저도 너무 힘들고 저도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웃음> 그런 그죠? 다 담아 드릴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담았거든요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담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시간상의 핑계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은 다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를 천천히 보고 따라 하시고 제가 한 내용들을 잘 따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어렵지 어 않게 가실 수 있다 그냥 그러니까 주중에 저는 이번에 2주 동안 쉬시면서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좀 해봤거든요 조금은 해봤는데 이게 수업할 때만 빡세게 하시고 주중에 안 하는 거야 음 주중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수업 때만 들어가지고는 잘 음, 되기가 좀 어려워요 의외로요 최대한 제가 알려드리고 물론 수업 때도 안 들으면 아예 안되겠죠 그죠? 아예 안되는데 그래도 수업 때 들은 거를 어, 열심히 현장에서만 좀 활용해보시면 어그게주그 다음 주에 와서도 질문하고 막 안되는 거 물어보고 하시면 실력이 일취월장 하실 수 있거든 요 진짜로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지 그것만 탁 넘어서면 진짜 일취월장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영상을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저도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수업 하는 거에서 가장 그래도 쉽게 알려드리고 있지 않는가 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진짜 제일 쉽게 해드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제가 해드리는 걸 못하시면 은요 다른 데 가셔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영상 편집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영상 편집부터 한다니까요? 그럼 영상 편집부터 해 보세요. 집에 가서 영상 편집 한달 동안 하시배웠잖아요 근데 진짜 하려고 그러면 한달 지나면 다 까먹는다니까 영상 그 편집은요. 하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찍는 것부터 하잖아요. 찍으면서 퀄리티 높이는 작업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좋은 퀄리, 처음부터 좋은 퀄리티를못만드는는 건데. 데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그게 가능하지만은요. 우리 나이 때 저를 빼야되나? 어쨌든 우리 나이 때 계신 분들은, 계신 분들은 조금, 그죠? 네. 그죠? 계신 분들은 영상 편집보다는 일단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고요. 만드는 거에서 좀더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잘 따라 하시고 하시면, 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 고 그리고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도 제 방식대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더 좋은 퀄리티 영상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힘드시지만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어 듭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4주차때 우리가 카카오 TV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죠? 오늘 뭐 카카오 TV에 영상 올리고 하는 건못 하겠지만은 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네이버 TV, 카카오 TV 올리는 걸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어, 오늘 카카오 TV 안 했다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여기 우리 여러분 다음에 잠깐 가 볼게요. 다음에요. 어? 다음에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린 거 검색해 볼 건데 카카오 TV에다 영상 올리신 분 혹시 계세요, 영상 올리신 분? 우리 윤어굴재최 대표님, 어리셨 네, 제목 하나만 간단하게 불러주시면. 네, 칼다계. 칼다 영어. 영어 이야기요. 네, 칼다 그러면 이 브랜드화 시키면 되겠네 그죠? 칼다게 영어 이야기하면은 지금 유튜브 영상하고 카카오티벌 영상들쫙 나오네요. 다 지금 우리 칼다게 영어 이야기는 우리 그죠? 어, 윤 교수님 걸로 지금 다채워졌네 그죠? 네, 이제. 물론. 칼닭의 영어 이야기라고 누가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웃음>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검색할 때,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분명히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검색하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딱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는 또 그렇지만은 유튜브 쪽은 조회수가 좀 높네, 그죠? 네, 조회수가 높고. 또 나사렛 대학교 홍보하는 것도 좀 올라가 있고 그죠 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쌓이게 되면은 지금은 영상이 몇개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영상이 이제 한 50개 100개 쌓여 보세요 네 효과들이 엄청나실 거예요 진짜로요 네 효과들이 엄청나실 거예요 우리 또최 기훈 대표님은 음.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또 기훈이가 아, 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 예. 한개히 올렸나봐요 아 그래요? 네들려주 네. 싶은 이야기 네 하나 올라가 있네 그죠? 네, 요거 하나 올라가 있어 그죠? 이렇게 남들한테 소개할 때 어딘가에서 내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그죠? 네이버도 나오고 카톡도 나오고 다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상권분석인데 하게 되면 빅데이터 상권분석을 영상으로 가게 되면은 저저 저 혼자 독점이죠 독점 그죠? 네 혼자 부르륵 다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상권분석이라는 단어는 검색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쪽에서 독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생기니까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어 어, 카톡에 올리 그내 다음에 카카오 톡 v 에 올리면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잠깐 꺼내 보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잠깐 꺼내신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여러분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카카오톡? 그럼 카카오톡이 실행하면 아래쪽에 메뉴가 메뉴가 사람처럼 생긴 모양. 채팅방 점점점 있죠 그 점점점 클릭해 보세요 점점점 점점점 클릭한 다음에 칼닭의 영어 이야기나 책그 기은이가 들리고 싶은 이야기나 빅데이터 상권문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자 점점점 죄송합니다 샵샵샵 샵. 네, 입니다 샵 죄송합니다 네. 네. 샵을 클릭하면은요 아래쪽에 검색이 나오죠 거기서 네. 칼다에 해볼게요 칼다에네 네, 영어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검색이 돼서 나온다고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카카오톡은 전국민이 쓰는 거잖아요 카카오톡은 전국민이 쓰는 거고 카카오톡은 전국민이 쓰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검색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쓴다고 그래서 나 얘기했잖아요 남이 안 쓰는 건 아니다 검색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홍보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채팅방 가볼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채팅방. 그죠? 우리 채팅방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채팅방. 네. 어디 갔죠? 네, 우리 채팅 나사렛. 네. 자, 우리 채팅방 여러분 들어왔나요, 여러분? 네, 예. 거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우측 하단에 여기, 네, 샵 보이시나요, 샵 여러분? 네. 찾으셨어요? 예. 예. 찾으셨어요? 네 예. 거기서 샵 누르고 칼닭의 부동산 이야기 검색해보세요 아 부동산 이야죠네 죄송합니다 영어 이야기 네. 자 검색하면 이제 고게쭉 나오죠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네 어, 영어 이야기인데 그죠? 네. 영어 네.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카카오톡 그림 보이세요? 네.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 그림을 툭 터치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단톡방에 탁 올라와요 아, 아. 이해되시나요? 네 칼딱만 해도 다, 다 칼딱만 또 하셨네 상권 모습 빗대도 좀 해주세요 <웃음> 기현대표님도 해주시고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게 그 동영상 클릭하면 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네. 제거안 해주시고. 네. <웃음> 저도. <웃음> <웃음> 음. 그러면, 카카오 TV에 올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카카오 TV에 올리면 홍보하기가 편해져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홍보하기가 편해진다고, 여러분. 카톡으로요. 카톡은 또 유튜브도 검색이 되니까 유튜브에 있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검색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홍보용으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상 한개 찍은 다음에 유튜브하고 카톡을 동시에 올리자라는 게 기본 취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TV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TV는 어떻다고 요 여러분? 네, 100명, 그렇죠? 구독자 100명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만드시라고요, 여러분. 만드시고 그다음에 블럭 이제 블로그 네. 블로그는 자, 여기 지금 자막이 나왔죠, 그렇지, 여러분, 그죠? 자막이 나왔죠, 그죠? 자막에서 파일에 가서 여기 다른 형식으로 내 보내기 들어가서 자막 파일 보이세요? 이 자막 파일을 아, 자막이래 죄송합니다, 자막이 아니고 네. 텍스트 그죠? 텍스트 그죠? 네. 텍스트 추출을 줄바꿈 한 번으로 제가 추출하라 그래서 그죠? 줄바꿈 한 번으로 추출하면 하면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텍스트로 만들어진다 보이세요 그죠 이 텍스트를 그대로 블로그에 복사해서 써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블로그 포스팅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어, 제목이나 내용이나 링크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렸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라 그러면 어, 영상 한개 만들고 올리고 블로그까지도 굉장히 쉬워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마무리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4주 동안 했던 수업들을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2시간 동안, 2번, 2시간 동안 해가지고죠. 그첫 시간은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그냥 그 분석해드리는 화면을 해드린 거고, 그죠? 해드린 거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지금, 어, 그, 녹화한 거죠. 그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어떤 걸 녹화했냐 그러면, 우리 일주에서 4주 동안 했던 것들을 그죠? 한번 차분하게 한번 복습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더 더 머릿속에 더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돼 다시 안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웃음> 우리 다시 안할 거예요. 안할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찍으신 다음에 찍으신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